우리 PD님이 자막성이 귀찮다고요 길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독설 TV 설채현입니다 또 세상이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집에서 할수 있는 바이탈사인 생체 징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건 CRT라고 합니다 어, 모세혈관 충진 시간이었나 카필라리 리필 타임입니다 그래서 어, 몸에 충분히 혈액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수화, 탈수가 일어났는지 혹시 뭐 혈액이 부족하진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잇몸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잇몸을 들어서 봤는데 우선 이 색깔이 정상이에요 이것보다 하야면 빈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병원 꼭 가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 할건 CRT 카필라리 리필 타임은 어 미로 실어 여기서 보고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세게. 그리고 이걸 딱 놓는 순간 이 하얗던 부분이 다시 빨개지는 시간을 재는 건데요. 2초, 2초 이내면 정상입니다. 한번 세상이 시간 재볼까? 정 어? 내가 눌렀다가 네 세상이는 한 1.5초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정상인 거고요 이게 이렇게 정상이면 충분히 혈액량도 충분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 몸에서 혈액이 잘 돌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호흡수 호흡수는 특히 심장병 있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호흡수를 잴 때는 안정된 상황에서 재야 돼요 호흡수 보는 방법은 딴거 없습니다 어딜 봐야 될까요? 가슴을 보면 됩니다 아, 옷을 벗어야 되나 우리 세상이 카메라로 잡힐라나 모르겠네 자, 어, 미안해 세상아 가슴 쪽을 이배 쪽을 보면요 지금 흥분해서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재냐? 우리가 보통 15초를 기준으로 잽니다. 그래서 15초 동안 몇번 배가 지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재고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보통 호흡수는 10회에서 30회. 그리고 40회가 넘어가면 안정된 상태예요 애들 긴장하고 놀거나 흥분했을 땐 40회 넘어갑니다 우리 사람도 100m 달리기 하면 헥헥 거리죠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지만 어, 자고 있다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40회가 넘어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땐 병원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맥박 맥박은 어디서 잴까요? 가장 쉽게 잴수 있는 부분 강아지들은 네 사타군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한의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사람은 여기서 하죠? 강아지들은 이 허벅지 딱 중간에 안쪽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다 느껴집니다 아플 때 재지 말고 평소 때 이걸 느껴봐야지 혹시라도 조금 이상할 때 쟀을 때 예전이랑 달라 평소랑 달라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쏙 파인 데가 있고요 관이 만져질 거예요 거기다 손을 대고 딱 느끼면 이렇게 맥박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15초 기준으로 몇번 퉁퉁퉁퉁 맥박이 느껴지는지 느끼고 그리고 곱하기 4를 하시면 돼요 보통 심박수는 80에서 120입니다 이것도 안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이건 도구가 있어야죠 체온 아 이게 되게 아쉬운 게 강아지들은 털 때문에 우리 이렇게 멀리서 재는 체온계 있죠? 못 써요 털 때문에 그래서 수치스럽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들의 정확한 신부 체온을 재는 방법은 똥입니다똥입니다 집에 이런 체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넣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이런 윤활제 같은 걸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쓰기 전에 항상 알콜로 한번 닦고요 변활제를 조금만 묻히고 이거 다 약국에서 팔아요 보이너 네 37.1도 나왔는데요 강아지들의 정상 체온은 37에서 39도입니다 그리고 한 39.4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열이 나는 거예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만졌는데 이게 체표 온도랑 신부 온도는 달라요. 우리 아이들 만졌는데 좀 많이 뜨거운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체온을 재볼 수 있으면 재봐서 한39 원래는 이제 39도까지지만 한 39.4도 넘어가는 것 같다. 어, 이건 진짜 뭔가 염증 생겨서 열이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 CRT, 잇몸, 잇몸 모세혈관 충진 시간, 이것도 확인하고, 호흡수, 그리고 맥박,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거, 비싸지 않아요? 약국에서? 그래서 체온계, 가지고 체온 재서, 어, 혹시라도 의심되거나 이럴 때 건강 상태 조금 체크해 두면, 나중에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신경 써주시면 아이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돈도 아끼는 길이니까. 네. 꼭 신경 써주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안녕.